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그 뉴스에 어, 은행 금융주 관련해서 어, 아주 뭐 어, 금융 쪽에서는 아주 좋은 뉴스지만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죠. 그래서 어, 뉴스 내용을 보시면 4대 금융주주 순익 16조 국민의 고통을 눈을 감고 이자장사로 배를 불렸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 자체는 또 정부의 규제를 좀 많이 받고 배당을 조금만 줘도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순익을 많이 내면 국민들의 그 아주 질책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퍼또 낮은 PBR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금융주 은행 관련 주입니다. 이 금융지주 하지만 또이 퍼는 또그 배당은 이제 고배당을 주죠. 그리고 또 분기 배당 중간 배당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요 지금 이 녹색으로 이 표시된 이 종목은 이제 배당 22년도의 배당을 확정 확정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을 현재 주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퍼 수준을 보시면 뭐 상당히 뭐 낮죠. 뭐 10배 넘는 걸 찾기가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이, 가장 그래도 고퍼를 받고 있는 종목은 이제 카카오 쪽, 카카오페이나 뱅크 쪽이 상당히 이제 높죠. 배당은 이제 없습니다. 요런 종목은. 성장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배당이 없고,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PBR 자체도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PBR이 0.95는 이제 얘네가 다 이제 끌어올렸죠. 여기, 여기 아래에 있는 요세 개가 이제 끌어올렸고, 여기로만 보면은 0.5배가 안 됩니다. 평균이. 그 정도로 이제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 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그 대다수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뭐 배당 투자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월등히 높죠 이 종목이 그리고 또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요 보시면 JB 또 신한 제주 이게 이 대장주입니다 이 금융주 중에 신고가를 썼고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세개 종목이고. 그래서 항상 그이 업체의 업종을 보면 금융주 쪽에서 대장주를 찾고 그 대장주의 흐름이 꺾인다면 또 이제 후발 주자들 이 밑에 있는 종목도 이제 꺾이겠지만 이 대장주가 이제 꿋꿋이 가면 밑에 있는 종목들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도 어느 정도 흐름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 대장주의 흐름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 특징은, 오늘 보시면 특징은 이제 제, 지방금융사죠. 이 JB, 이 전부, 또 대구 쪽, 부산 쪽 이런 그 지방금융사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보시면 이제 뭐3천0 0원대 만원대, 만이천원대, 뭐, 아, 원대, 원대, 어, 뭐 6만원, 7천원. 그래서 얘가 이제 JB가 만원을 이제 돌파한 모습이고, DGB, BNK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만원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기업은행도 이제 만원을 넘어선 가격이고 펄을 보시면 지금 4배 수준, 3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또 PBR 0.3 이하는 DGB, BMK 지방금융사가 좀어 낮죠. 상대적으로 어 그리고 이 보시면 이 KB가 가장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22조, 7천억 그리고 21조로 신한이가 바짝 쫓아왔죠.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 어, 신한이의 그 시가총액이 더 낮습니다 지금 뭐 버는 수익은 더 많지만 어, 살짝 낮은 수준이죠 이게 많이 쫓아왔지만 신한이 어, 그리고 어, 이 금융 쪽에서 이 카카오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 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던 종목입니다. 여기 그리고 시가총액은 8조 13조 대 수준에 있고 그리고 이 제주은행 같이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뭐 상당히 그 흐름이 좋죠 5천억대 수준 그리고 이 대부업체인 리드코프 얘는 코스닥 쪽에 있고 2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 확정된 종목들 보시면 뭐 8%대가 대부분이죠 KB 삼성 뭐 이런 종목들 BNK 우리금융 8% 수익률이 이제 확정 배당이 이 22년도 배당금을 기준 했을 때 이런 배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은 이제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리드코프 맥커리 그리고 분기배당이죠 삼성전자도 이제 분기배당을 주면서 배당수익률이 2% 대죠 신한이나 kb 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죠 신한이 738또 kb 878 이런 고 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 어, 그럼 간단히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jb 어, 계속 이제 그 신고가를 한번 썼었죠. 만, 어, 만천원대까지 올라간 뒤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전에 있던 이 고점 라인 때죠. 이 저항선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가격대를 지금 넘은 가격이죠. 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어,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이 9,0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9,000원 밑으로 만약 떨어진다면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9,000원 가격대를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고 투신이나 사호 쪽은 꾸준히 이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한번 보시면 삼성이 오늘 좀 반등을 했죠. 개인이 좀 팔고 있고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만원, 7만원대에 뭐 매물벽이 뭐 상당히 큰 매물이 쌓여있죠. 그래서 이 가격을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뚫을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JB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 라인을 뚫고 새로운 가격대를 쓰고 있지만 얘는 이제 이때에 참여했던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참여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뚫기가 어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또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어 승승장구하면서 간다면 또 AI 체폭 관련해서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6만원 대, 6만, 6만 5천원, 7만원 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DGB, BNK, 기업은행, 신한지주 얘도 한번 신고가를 쓴뒤후에 고가 라인 때까지 다시 이제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KB 제주은행 얘도 뭐 거침이 없이 상승하고 있죠 원체 가볍다 보니까 뭐 금융주 중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가장 낮죠. 얘가 카카오페이 낙폭이 뭐 상당히 컸었습니다. 200일선에서 계속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